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 후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드레인 플러그의 경우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육각 렌치를 사용해 드레인 플러그를 개방하고요. 시원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줍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가책을 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노스시 ATF 파워 에지 6 레드입니다. 해당 차량의 미션오일 기격인 JWS-3324를 충족하며 VH, VI 기율를 사용하는 100% 합성유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어댑터를 장착 후신유를 주입합니다. 신유가잘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줍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실링을 교체한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해줍니다. 신일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이 레벨링 범위에 도달했으면 피단이 위치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드레인되는 동안 레벨링 플러그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해당 차량의 직전 작업이 공식 센터였다고 하는데 볼트머리를 완전히 뭉겨놨네요 실링도 신품으로 교체하고요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범위의 딱 중간인 55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부위를 클리닝하고요 S10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레벨링시 나온 오일이 현재 차량에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DTC 체크를 끝으로 작업은 종료됩니다. 깨끗합니다.